비주얼 폭발! 제주 담은 족발 뼈 없는 통족발이라서 먹기도 좋고요 맛도 좋습니다 전자레인지에 4분에서 5분 정도면 완성되는 최고의 술안주 기본으로 새우젓과 와사비도 들어가 있고요 오동토동한 살과 쫄깃한 콜라겐의 조합이 너무 만족스럽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전자렌지에 한 3분 30초 조리를 해줬습니다 흔히 우리가 먹는 족발 그 향이 확 올라오는데요 비주얼은 굉장히 좋아요 통 족발이고 뼈가 없어요 뼈 없이 500g 우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콜라겐과 살덩이의 조합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냄새도 굉장히 좋아요 여기 콜라겐에서 쫀득함이 그대로 묻어나요 양념에서도 제가 바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고기만 이렇게 해서 한번 먹어볼게요 음 살점이 굉장히 부드럽고요 양념이 어느정도 배어있는것 같아요 뭐 제주담은 족발은 그런 한약재 맛이 강하진 않고요 뭐 거의 안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기 잡내가 안나니까 족발을 안좋아하시는 분들도 쉽게 먹을 수 있을것 같고요 500g에 13,9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을 해요 투자 지금 투자 이 한잔 하시고 짠짠 캬, 통으로 먹어볼게요. 음. 비계 부분은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좀 계실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돼지의 모든 부위를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거부감은 없어요. 그런 입맛이 먹다 보니까 기름지다거나 뭐 잡내가 난다거나 하는 건 없거든요. 그냥 먹어도 간이 어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요. 뭐좀 심심하다 싶으면 여기 같이 들어있는 건 새우젓갈이랑 와사비인데요. 약간 점성이 있는 액체 새우젓갈이고요. 살짝 매운, 매운맛을 내어주고 있네요. 살짝 매운맛을 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와사비. 이것도 그냥 약간 액체 같아요. 액체 와사비 같은 느낌이고. 아이 와사비는 그냥 횟집에서 나오는 옛날 횟집에서 나오는 그런 와사비 맛이네요 그래서 족발을 조금 더 심도 깊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통족발이고 뼈가 없다 보니까 굉장히 이게 썰, 썰어 먹기도 좋고 그냥 씹어 드시기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가 약한데도 그냥 씹어 먹기 참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작게 잘라주다 보면 소주 두병 정도는 먹을 수 있는 양인 것 같아요 혼자 먹기에는 그만큼 넉넉합니다 13,900원 지금 행사하고 있거든요 고기는 굉장히 부드럽고 콜라겐은 굉장히 쫀득합니다 두를 조합이 굉장히 좋고요 역시 살코기 찍어 먹기에는 요 새우젓 새우젓 굉장히 좋은 조합인 것 같습니다. 와사비도 한번 찍어 먹어볼게요. 와사비를 찍었습니다. 이 와사비는 안 돼요.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청정은 와사비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력한 와사비예요. 이만큼. 우선은 짠짠하고 먹겠습니다. 그냥 하시오 짠짠! 오랜만에 이 강력한 와사비랑 같이 먹어주니까 어 매운데 저세상 매운맛입니다. 조심하셔야 되고요 아무튼 이 같이 들어있는 와사비보다는 확실히 이런 전문 전문 와사비가 조금 더 저는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살짝 두껍게 썰어가지고 막장 타고 저는 이제 영상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정도로 두껍게 썰어 줬어요. 이게 굉장히 좋은 게또 통족발이고 뼈가 없으니까 제가 스스로 만들어서 먹을 수 있어요.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 이게 또 마지막으로 발견한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선 맛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가격도 나쁘진 않다. 이거 새우젓갈 막잔하고 저는 이만 떠나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봐요. 짠짜.